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저희 올해 새로 세팅된 카라반이총 세대 있는데 어, 먼저 지금 두대 어, 인스타 통해서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 하이 스카이 그 다음에 하이 에그 하이는 이제 그 높다라는 그냥 저희가 이제 기존의이 마운틴 뷰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 이제 산을 바라보실 수 있어서 이제 하이 리즈로 이렇게 했고 지금 이 가운데는 이제 스크린이 이제 놓여질 예정이에요 내일 도착할 텐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스크린을 놔서 다른 팀이 오셨을 때는 어 이렇게 분리되실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이스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방에는 이렇게 보시면 어 막힘없이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캠핑을 하실 수 있고 이쪽 하이에그 같은 경우에도 저쪽 여기는 이제 노을을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보실 수 있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이 스카이를 먼저 보내 보여드리면 데크가 한 7.5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른 카라반에 비해 데크도 되게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내부는 이렇게 여셔서 조명을 켜면 어 기존 다른 카라반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산뜻하게 좀 되어 있어요 화이트와 베이지 우드톤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도 온돌이 저희 다 카라반 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다음에 뭐 봄, 가을,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드에서 어, 이렇게 위에 통창으로 이제 별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시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쇼파가위치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가볍게 앉으셔서. 바깥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앉으셔서 바깥을 바라보시면서 뭐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밖을 나가시면 이제 예, 하이스리즈답게 전방에 잔나무 숲을 뻥하니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부분이 아예 없죠 이렇게 뻥 뚫린 곳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이 에그 큰 눈이 매력적인 요 녀석도 앞에 데크를 이렇게 넓게 쓰실 수가 있고 이쪽 서쪽 방향을 요큰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에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와. 다른 카라반이랑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제 기준 로미처럼 이제 안에 공간은 다 이제 이렇게 배드 공간으로 거의 쓰신다고 보는데 이 배드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아예 그냥 배드 공간으로 다 뺐기 때문에 어, 두 분이서 편안하게 폭신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전방에 이렇게 창을 열면 저희 이제 여기 서쪽 노을을 보실 수 있는 방향을 통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아, 저, 저 창이 자 요기 창앞쪽에도 저희가 다른 카라반 이랑 다르게 이렇게 타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어, 카라반 내부에서 저쪽 노을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 음, 전방을 바라보면서 다른 분 이렇게 불멍 하시는 모습도 조명과 함께 야경을 내려다 보실 수가 있는 전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넓게 넓게 탑 데크 공간 한 7m 정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타프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귀엽죠 하이익스리즈 같은 경우 이어 앞쪽 공간을 이렇게 넓게 다 쓰실 수 있어서 뭐두 팀이 만약에 같이 예약을 하신다면은 요 공간을 통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팀한팀 한팀 다르게 오셔도 이쪽에는 이제 스크린이 놓여지기 때문에 좌우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뻥 뚫린 상골을 어, 수원 골짜기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